마스멜로우, 마스멜로우, 달콤해서 너무 좋아. 이 네, 마더 니 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이 그룹의 신셔티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하게 고양이 같은 마시멜로우 마시러입니다. 네, 오늘의 끼 같은 메모배고 같은 카리스마 김세현입니다. 선수님, 김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이 그룹의 신사팀입니다 열정 파일이 희진 바이예입니다. 잘생김을 맡고 있는 서영은입니다 저는 셋째 꿈나무 이그 <웃음> 강혜사입니다. <웃음>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캡프라 셋째 마시레입니다 <웃음> 저는 요즘 그림에 좀푹 빠져서 그림을 그리고 네.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? <웃음> 그건 정말 곧 알게 될 테니까 <웃음>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그림이지? 내가 못봤어? 세 손두개 가지고 이엘가요이엘넌 네.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닉네임 닉네임 요르네이요이엘넌 닉네임 요이요르이엘넌이걸요 세 <socially> 어, 저는 요즘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 일본어 <skirts> <Italgoätz Bryant> <웃음> <overlapping> 어떤 공부를 아, 그거 아직 비밀이고요.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이제 말늘어가 맛있겠다. 먹어보고 싶다. 맛있어요. 이거 라면 끓여면 맛있는데. <웃음> 라면 먹고 싶다. <싶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세. 어, <가지>. 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발라 어? 어? 왜? <목마> <이랬어. 세> <웃음> <웃음> <스위프 미>. s 마 e e p to me. Sweep to me. Sweep to me. Sweep to me. Sweep to me. Sweep to me. s w 도 e p to me. Sweep 이 o me. s 아 e e p 진 o me. Sweep to me. Sweep t 제가 연안 안 됐을 때가 있는지. 어디서 있는지 궁금해요. 제가 있긴 해요, 있긴 해요. <웃음> 있어요! 어디서 아, <웃음> 아, 있어요? 예! 같이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? 근데 네, 연습을 쉬는 시간에서 계속 춤을 추고. 날아다니고! 제가 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, 둘이서 같이 앉으면서, 너는 진짜 대단하다 관심 부탁드립니다